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혜정입니다. 어, 제가 요번에 코로나 확진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기침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아서 아, 정말 이러다 천국 가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어,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또 그리고 동역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또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가 아픈 기간 동안에 또 주님 앞에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또 다시금 신앙을 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평소같이 그렇게 듣기 편안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니까요.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리고 나의 사, 저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t h e n l y o u